경량 패딩 제가 다섯 개벌 입었어요. 다섯 개벌 입었으나 하나. <웃음> 경량 패딩 대망의 아, 하고 힘들겠다. 안에 이렇게까지 입었습니다. <웃음> 여자 농프 선수가 어머님 분장해서 네. 재밌는 사람들을 연출해서 보여주는 것이 영상의 전체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웃음> 내 자신이 웃길 것 같아. 이리면 다 쳐야죠. 콘터메터. 콘터. 이터 콘터. 콘터. 콘터. 콘터. 콘터. 콘터. 콘터. 콘터. 콘터. 콘터. 콘터. 콘터. 콘터. 콘터. 콘덕 콘터. 콘터. 콘터. 콘터. 괜찮은데? 네, 아, 진짜 쫄려. 게임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 누구 아,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인데, 아, 네. 네. 오른그 어머님이십니다. 예. 네. 네. 잘 좀. 네. 어때 보입니까? 속을 것 같습니까? 네? 속을 것 같습니까? 어, 한때 속았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속을 것 같긴 요 속을 것 같아. 다행이다. 열심히 놓쳐보겠습니다. 떨리네요. 어, 뽀, 뽀, 뽀! 패스, 패스 주고 움직여, 패스, 패스 움 아 그래요? 지금도 잘해요? 너무 잘해요. 아. 발을 잘 빼가지고 아 너무 잘 빼요? 발을 <웃음> 빼고 이게 놓치는 걸 모르겠어. 제 <웃음> 16년 하니까 몸에 빼네요. 이게 내가 없애려는데 지금 안 없어져. 어예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그렇죠. 오케이.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그렇죠. 어디 봐, 어디 봐, 어디 봐, 아, <웃음> 아 <웃음> 너무 잘하고 있다. <이거. 웃음> 초보 같은 느낌으로 했는데 이번에 제가 못하다가 비하인드 스탑 하는 거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잘 다 해보는 거니다 오늘 비하인드 스탑 할 때가 저거 스았지어아 비하인드 스탑 하라니까 진짜 야! 한번붙었을때 비하인드 스탑 하라 비하인드 스탑 제대로 해요, 아홉 개. 한손 사야 되죠? 더 해요, 그냥. 완전 해도 되죠? 사람들이 손에 내려가던내이면 그때 밀어요? 아웃 넘버 때 밀어요 스피 아 어! 어! 어. 어. 한번 해보세요 스피 한번 c o 나 o n a Corona. Corona. Corona. Corona. c o 무 o n a Corona. c o r 더 n a Corona. c o r o 보니까 o r o n a Corona. Corona. c o r o n 내 Corona. Corona. c 었 그러니까 아, 이게 아. 아마, 아마도 팔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살짝 핑계 아닌 핑계는 이게 진짜 땀에 네. 묻으면 팔이 안 올라가요. 경량 패딩 제가 몇개벌 입었어요. 다섯 개벌 입었으면 하나. 경량 패딩 대망의 하고 안에 이렇게까지 입었습니다. 바지도 지금 폼하고막다 넣었잖아요. 네, 제가. 고정 속옷을 처음 입어봤어요. 고정 속옷 안에 솜을 이렇게 넣었네. 솜도 해서 더 빵빵하게 보이려고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웃음> 하나원큐 김정 선수였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모든 건덕순 여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웃음>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땡. 잘했습니다. <웃음>